<웃음> 어디냐면 지금 쇼핑몰 앞에서 <웃음> 쇼핑몰 앞에서 문이 안 열어서 문안 열어서 열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? 주차장에서 지금 그리고 여기 의자 깔아놓고 쉬고 있습니다 이런 세장교차로가 너무 많아서 이, 길이 어렵습니다 집에 쇼핑몰을 열어봐인터넷 장난입니다 거의 뭐 스타벅스 제가 지금 와본 인터넷 그 쇼핑몰 중에서 최고고 스타벅스보다도 빠릅니다. 이거 공영상 10분짜리 올리는데 3분. 왜아시겠어요 여기 왔어요. 유심 카드 사러 왔습니다. 저희 독일에서 산 오토 유심을 다 써서 이제 덴마크에서 산 유심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노르웨이 유심 카드 사러 왔습니다. 여기서 유심 살 겁니다. Okay, okay. The a y will help you as well. Okay, thank okay. you. Welcome. Let's go. We've arrived. We a e going to stay. d a y we are going to s t for t w e days. e o w Hello. Nice to meet you. Nice. w o n let's g e i t i c 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. Nice o can take out and put i n t h e 저희는 베르겐에 있는 PC마켓 갑니다. 지금 비가 좀올것 같아서 버스 안으로 그냥 찾고 갑니다. 지금 촬인데 나이. 어, 나갈 때해라네요 넘버 플레이트 나갈 때 넘버 플레이트 번호를 찍네. 아, 어, 나갈 때. 어. 알죠. 근데 이거 얼마 하는지 안지켜져 있다 그죠잖아요 어, 아, 페티오더 라는데피위마켓레라스게이리십니다노르노르웨이도 이렇게 변화가 있네요. 예. 네. 서연에서 이따가 와가지고 기업이 들 뜨네요 지금 와. 이게 그거다 이거 도깨비 도정 이렇게 샀어요 진짜 노르웨이라서 합니다 가자 땡큐 비가 와서... 눈치 있네? <웃음> 비가 혹수같이 옵니다. 음, 30%네. 이게 야.. 시간 있는가.. 뭔가를 몰라. 끝날나? 이 t 집 주인이 한 파스타를 먹어보려고 해서 먹었습니다. 음, 음, 맛있습니다. 찍었요 음. 네, 제가 이틀 동안 묵었던 숙소 여어비 노르웨이 데르겐입니다. 네, 들어오시면 왼쪽에 주방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 먹었고 와이프가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해 먹어요. 예 네, 경치가 좋냐? 여기 넣어갔어요죽이아요예 경치 좋습니다. 주방이고. 주방이고, 저기 거실. 거실에는 뭐 TV도 있고, 소파도 있고, 난로도 있고. 창이 또큰게 있죠. 저희는 거의 뭐 주방이 있어가지고. 별로 여긴 없었네요. 아늑합니다. 그 다음 여기가 화장실. 뭐화장실이 있을 거다 있습니다. 그냥. 예. 깔끔하게. 여기가 이제 주인방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. 근데 거의 차 없어요. 여기 제 방이죠. 방은 뭐 화이트 결로 깔끔하게 해놓고 여기서 작업 좀 했고 유튜브. 그래서 편안하게 잤습니다. 여기 짐을 놓았고 전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. 예, 뒤에 여기도 잔디가 있고 아시겠죠 굉장히 자연. 여기 나방도 있고. 예. 요런 느낌입니다. 굉장히 잘있다 갑니다, 이틀 동안. 이상. 안녕. 저 이틀 동안 잘 지내다가 베르기니 집입니다. 이제는 오슬로로갈 거예요. 와. 진짜 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비오는 날에도 되게 운치있고 좋고 맑은 날은 더 좋네요 오케이. Okay. 네, 저는 지금 베르겐에 유심을 사러 왔는데 어, 유심을 안 사고 어, 오슬로 가서 포켓 와이파이를 지금 살려고 오슬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곱 시간 가보나죠? 렛츠 겟잇!